네, 반갑습니다. 블루토스 액션입니다. 2019년도 7월 17일 오전 차트 기반의 간단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채팅을, 잠깐만요. 못볼 수도 있어요. <웃음> 과만 남자 야채를 보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아, 좀잘안 깨네. 매일매일 이제부터는 좀 오전에 좀 장상하는 좀 살펴드린 살펴보는 게 아무래도 하루를 시작하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오전에 좀 짧게라도 차트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그날 중요 가격선들 체크하고 그런 그렇게 넘어가고 오후에 또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음, 어제 저녁에 좀 긴 음봉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일봉 차트입니다. 비트맥스, XBT, USD 차트고요 일봉 차트 지금 현재 보고 계세요. 어... 4시간, 4시간 저항 레벨이라고 제가 표시한, 결국에는 11, 1 k 를 넘지 못했죠. 11K를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어, 잠깐만요. 다른 분은 제가 뮤트를 좀 할게요. 영성님도 뮤트를 좀 하고. 음. 잠깐만. 잠깐만요. 네.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채팅, 채팅도 같이 보려면. 목소리 잘 들리시죠? 목소리 잘 들리시죠? 에, 예. 선생님 어서오세요. 어? 빨리빨리 빨리 하자. <웃음> 아, 11k 넘지 못했어요. 지금 요, 요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가격선인데, 일본에서 보시는 것, 처럼 어, 요, 요 구간, 7월 초에 상승 나오면서 반등, 반등을 좀 주었던 가격선이었고, 첫 번째 테스트 하면서 지지받았었고, 양봉 나왔었죠, 이때? 그리고 또그 다음날도 꼬리 달면서 말아 올렸었는데, 한요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러고서 이탈, 한번 이탈하고 나면 또 이탈한 자리가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저항으로 작용을 했고, 이날도 어제도 도달하기는 했었습니다. 뭐좀 있다가 4시간 차트나 이런걸 보게 되면은 알수 있겠지만 도전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러 넘지 못했어요. 단기 지지구간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데 어, 일봉차트로 봤을 때 10,570달러선, 만0 10, 5 7 0달러선을 잠깐 상회를 했, 상회를 했었지만 한 1만 8백만 뭐이 정도에서 머물렀었는데 결국 이탈하면서 음, 저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파란색 라인으로 되어져 있는 그 수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유튜브 할때좀 말씀드렸었는데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결국 어떻게 된 거죠? 이 수렴은 깨지게 됐습니다 수렴은 여기 좀 지켜주는지 했는데 깨졌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채평행한 하락 채널을 계속 타고 내려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남게 되겠죠. <웃음> 이 가격선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은 9,250달러선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가격 그한 4시간 차트에서 살펴보면, 이렇게요. 볼게요. 잘 보시죠. 단기 지지 구간이라고 이렇게 넘어갔었을 때 저희가 이게 이동 평균선 4시간 차트에서 200MA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00MA, 200MA도 이렇게 돼 있었고 사실은 200MA, 200EMA 다넘었었거든 이렇게요. 넘었었어요. 얘는 요, 요 노란색, 요 노란색은 200 EMA 지수 이동 평균선, 이 빨간색은 어 단순 이동 평균선 200 200일짜리 동일 기간인데 지수 이동 평균선이 아무래도 가격이랑 좀 밀접하게 움직이죠. 지수, 지수 이동 평균선 보면 이때 이렇게 지지 받았던 것처럼 여기서 살짝 지지를 받는 척 했으나 이탈해서 백스그 풀백까지 했어요. 이렇게 되돌리고 다시 내려갔었는데 어, 저점을 지키면서.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여기 회,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좀 기대를 했었던 거죠, 저희가. 그 다음에 유튜브, 제 유튜브 좀 돌려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어, 11K를 좀 돌파한다면 매수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는 거에 한번 그러면 은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웃음> 그렇다고 답 필요 없었지. 4 시간 자태에서 이탈하는 모습 보여줬고 이탈했고 단기 지지 구간도 깨지면 이런 이런 이런데 한번 도전이 깨지게 되면 굉장히 강한 매도세가 나오게 되죠 못 지켜요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파요요요 요, 요, 요거를 여기 부분 두껍게 지금 제가 두껍게 표시한 이선 저가를 지금 캔들이 찍은 거예요. 오늘, 이게 이제, 이 가격이 이제 저, 오늘의, 오늘의 종가, 최저가가 되겠죠. 오늘의 저가가. 이거 갱신하지, 몇분안 남았잖아요. 8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8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요, 저가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어딘지 한번 보면, 이 가격이에요. 여기, 상단. 이당시의 상단이 작은, 어센딩 트라이앵글 만들었던, 과거의 저항 가격선, 가격 체크, 9,300, 50달러입니다. 비트맥스 기준 9,350달러. 거기 찍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반등세가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중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걸려요. 그 바로 밑에도 요거 좀또또또 또또 두껍게 표시되어 있는 월봉상의 월봉의 플립 이펙트 플립 이펙트 가격 구간 레벨, 중요 가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 이제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그 가격이 이 가격입니다. 어, 여기 이 가격.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요, 여기. 작년, 작년 2018년 2월에 반등, 반등 주고, 어, 3월, 4월, 4월 고점, 4월 고점 구간이에요. 요요 요 부분 지금 똑같이 4시간 차트로 보면 에이, 4시간 차트에서 보면 여기요. 9,250달러 가격다 왔어요. 이이좀 지지 받아 줘야 되는 가격이긴 한데 반등이 없기 때문에 지지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잘그말인지 뭐냐면 인식을 잘안 하고 있다라는 소리로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격을 어 지지 받을 거라고 인식을 좀 잘하고 잘안 하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게 렇쭉 빠졌다가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양봉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는 있는데 뭐 어쨌든 오늘은 겁나게 큰 음봉이야. 오늘은 일단 거의 확정적이죠. 여기서 볼게요. 주봉 볼게요. 좀큰 차트에서 이렇게 됐어요. 하락 장악형 종 종가를 종가가 과거 양봉의 시가를 하회하는. 장학형 캔들이 나오고 저가까지도 갱신한 주봉상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봉상에서 보면 음요 가격 여기도 이거 보면요. 여기 여기. 이렇게 이 가격을 이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탈을 했다가 아니라 하고 있다요, 주봉이.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마지막 뭐뭐 시간은 남아 있긴 한데 별로 안 좋아. 그죠? 한번 내려 한번 갔다 올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 갔다 올것 같은데 그럼 어디까지 갈까? 오늘은 어디까지 갈까? 이런 거좀 체크 좀 해보는 거잖아요. 아 다시 한번 일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짧은 브리핑을 하려면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좀 없었어. <웃음> 일봉에서 첫 번째로 주봉에서는요 저희가 100일짜리 좀 한번 주목해 보려고 그래요8 9 89는 어떻게 돼 있나? 89? 89면은 피보나 지수잖아요? 89, 음, 89, 100일짜리. 100일짜리 중요하거든. 어, 이동평균선들이 두 개잖아요? 지수이동평균선은 단순, 단순이동평균선 두 개인데, 어, 이두 개에서도 잠깐만요, 어, 100일짜리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100일짜리면은 현재 가격이 지수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어, 그죠? 8,500. 그 다음에 단순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오늘 내려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8,000달러 정도 선에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일봉의 시간이 좀 얘가 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얘네 이렇게 좀 머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얼마나 여기서 바로 이탈한다고 하면은, 한 8,700 정도까지도, 오늘은 좀 열려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채널에, 하단, 아직 하단 도달 안 했습니다. 하단 도달 안 했어. 그리고, 보통 진행, 진행이 되면, 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도, 일봉에서, 같은 차트, 같은 차트입니다. 둘 다, 동일 기간. 일본에서 지금 똑같이, 똑같은 구간을 해, 해놨어요 일본에서 요렇게, 그리고 얘를 조금 시간을 좀 줄여서 한 4시간 차트정도로 볼까? 그럼 똑같지 뭐,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 확대해봐, 빨리 아, 빨리 하자, 시간 없다 아, 백시아야 그 상승 이후에 마지막 피날레, 상승 이후에 피날레, 그죠? 그리고 조정 ABC, 조정 ABC 이렇게 진행되고 고점을 낮추고 이 당시에도 이런 트렌드 있었을 거요. 예빵 깨지죠? 깨질 때 이런 트렌드, 이런 트렌드 빵 깨져요. 그게 깨집니다. 그리고 우선 다 써, 다 써, 여기 다 써. 우리가 진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냐예요, 여기서. 이렇게 됐어야 돼. 여기서 이렇게 데, 됐어야 돼요, 얘도. 여기서 올라갔어야 돼. 그, 그 가격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 가격이, 이때는, 어, 얼마였냐면은, 음, 이때 12K. 12K 정도 선이었어요. 되게 중요하지. 이런 가격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런, 이런 가격이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여기요. 요겐. 여기예요 그죠? 1 k 지금 아마 한 1500에서 1500에서 11000 10, 사이가 될 거예요 저항이에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저항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저항이 될 거예요 여기서 반등을 노리고 선 단기 매매를 하시더라도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매도관점으로 좀 일단은 유지하는 게 좋다에요 뚫고 가면은 완전히 박수쳐야 돼와 뚫고 가면 이런 4시간 차트 일봉에서 이거 몇시짜리냐면100 EMA에요. 이렇게 똑같은 4시간 차트에서 100 EMA에요. 이렇게 요 넘어가야 고넘 됩니다. 넘어가야 돼요. 이제 4시간 차트에서는.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여기서 이제 일봉상에서 그건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에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요 매물대 구간을 저희는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지금 지금 당장 올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가격선이긴 합니다. 월봉상의 중요 가격이긴 하지만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가라는생각장이 높아요. 그렇다. 그렇지만 확장 레벨을 좀 채워 줄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있 어디? 어디 있어? 요 지난 요기파동, 기파동요기파동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100%도 지금 도달을 못했어요. 일단 100%는 일단은 갈것 같고 100% 가격이면은 9,350 맞나? 아니지 얼마야? 아 9,000 달러, 9,000 달러고 127, 127%까지도 이이 채널 이탈하게 되면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채널 이탈하게 되면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럼 8천 8천까지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안 좋지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아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해야 돼. 또또지워지금 그럼 면 좋은 주제가 좀 많이 깨 깨지는 거예요. 8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일단은 일단 은좀 그럼 그렇게 되면 좀안 좋겠죠. 비교를 해보십시오. 여기랑 좀 비교를 해보시고, 고점 어, 만들었던 2017년도 모습이랑 좀 비교를 해보시고, 어, 여기저기서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대, 대부분이 지금 각종 트위터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그리고 각종 해외 자료들, 분석가들 이야기 하는 거 보면 가장 많은 이야기들 나오는 가격선는 8,700 정도예요 그리고 8,000, 8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8천, 8천이래. 주목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걸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가 아니라 그 부분 잘 보시고 오늘 좀 차트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반등에 반등에 매수를 만약에 받는다면 지금 양복 나오고 있네. 그러면은 양복 나오고 있는데요 9시 시작해서 매수를 받는다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어, 만 달러가 깨진 상태잖아요 현재 만 달러가 깨져서 9,500달러 500달, 정도 선인데 만 달러 부분 여기 부분 만 달러 부분 잘 체크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만500 말씀드렸더니 11K 11K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4시간짓도 여기 그리고 4시간 차때에서 어, 지지 이동편에은 100일짜리, 100일짜리 저항으로 작용하게 될 거니까, 거기서 가격들 잘 체크를 하십시오. 반대 줄 때. 이 정도면 뭐 대충 오늘 이야기할 건 사실 더 많은데, 아이거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좀 어렵네. 녹화본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파이팅